써야 된다고 장기 수원 계획에 나와 있는 장기 수원 품단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런 작은 금액은 장기 수원 계획 총괄 표에 앞에 작은 금액은 먼저 지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기 수원 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